추정표 직장인이 된 허니블링의 주말 여행. 음.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 콘텐츠는 부산을 콘텐츠? 어. 네. 열어주세요. <웃음> 일단 뭐 먹으러 갈까요? 안녕? 네. <웃음> 어제 추천을해준는때 중에 부산역 근처 맛집이 되게 많았어. 부산역 앞에 <웃음> 타이나타운에 있는 마가만두 만두 맛있을 있다보니까 남부 먹으러 갈까요? 그럼 마가만두 마가만두 <웃음> 그리고 하나 더 부산역에 초량불백 호텔 바로 앞에 어묵집이 삼진어묵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로 도와봤어요치즈고는너떡끈따끈네요 어, 앞에 응. 바로 어묵 만드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 있어요. 정말 뭐하는 여기서... 틀려서... 틀야서틀려 그어 내가 말해도 어디 갔든 동는 어디로 가야 되지? 맛집촌! 여기가 맛집촌 거기구나. 여기가 맛집고 맛집촌도 너무 예쁘다. 네. 방도 있어요. 받았다 드론 프로필샷 아 이거 찍어주시는 건가봐 무료요? 왜요? 네. 근데 왜해주셔요 <웃음> 네, 아진할때 저희 드데이처 해시탭 부탁드리려요아네 그럼 당연히 해보시겠어요? 네!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우와, 짱이다 저분들 하고 나면 네. 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가능하시고요와네 감사합니다 오, 저희가 짱이다. 기본 영상 하나랑 사진 6장은 무료로 드리고 네. 드론 날린 김에 영상을 2개 정도 더 찍거든요 네,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아, 네. 하나에 5,000원씩인데 뭐 아, 문의하셔도 네. 되고 안하셔도 되고 우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드론 프로필샷 무료 촬영도 해주셔요 게이득 아니야? 게이득 우와 드기 드론 게이득.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다들 추천해야겠다 또 사진이랑 영상도 올려주시고요. 실 저희는 매콤 떡볶이, 파스타랑 스프젤 러닝메이드를 쓰고 거예요 여전으로 오면 사진을 더 이쁘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저 다리를 건너. 거쳐... 우산 네. 센치비치. 부산 센치비치 네. 크림프라버 여기 부부님이김경님이 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웃음> 어, 흑나는 거지, 흑 여기가 바로 수량동 대기갈비 골목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우와, 당신의 선택은? 추천받은 데는 초량 불백이거든? 네, 선택은! 응? 결정 당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결정 당해져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걸을것 같아요. 저기가 사인이 <웃음> 많던데. <다행히 웃음> <웃음> 아, 근데 저기 소문 만들 때로 갈까? 추천받은 데로 가보자. 반찬, 불백, 김정찌개 언니, 김정식이의 배, 김정식이의 배, 김정식이의 배, 김이의 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까지 가면, 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고. 고기.